안녕하세요, 아니안입니다. 오늘은 아니안의 요리교시 30탄으로 멕시코 요리인 통새우 치즈 케사 이디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버터, 양파, 반개, 다진마늘, 할라피노 다진 돼지고기, 갓테일, 새우 10개, 도띠아, 슬라이스 치즈 6장, 모짜렐라 치즈, 파소스 2개, 칠리소스, 케찹, 후추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인분 기준으로 하나 먼저 양파를 강으로 썰어 반개만 잘게 썰어주세요. 쑥쑥쑥쑥 파라핀오는 매운 고추기 때문에 자기가 매운 것을 좋아하면 많이 넣어 주시고 만약에 매운 고추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한4개 정도를 꺼내 썰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게 썰어 주세요. 다음, 돼지고기를 꺼내 잘게 다져주세요. 지금 보시면서 아니아니는 그 전날에 이미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주었답니다. 돼지고기는 반드시 잘게 썰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 아, 버터 한 숟가락을 넣어 녹이고 카테일 새우를 또넣고 후추를 뿌려서 구워주세요. 새우는 1인분당 5개씩 넣어서 구워주시면 되십니다. 버터가 타지 않게 조심해서 녹여주시고요. Thank okay. you.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새우 그 한개 집어서 먹어보는데 만약에 새우가 간이 안 되어있을 경우는 소금이나 후추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새우가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후추를 살짝 뿌려서 간을 주었습니다. 고, 버터 한 숟가락 넣어서 녹이고 썰었던 다지 양파와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그리고 회찹반 숟가락 그리고 다진 고기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골고루 볶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 핫소스 한 개와 칠리소스 한 숟가락 다진 칠라피노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만약에 핫소스는 만약에 어디서 샀나면 피자를 먹을 때 핫소스 거잖아요. 그거를 써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자를 먹을 때 남았던 핫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함께 타지 않도록 두고를 볶아주세요. 프라이팬에 열을 올려서 또띠아를 올리고 거기에 슬라이스 치즈 두 개를 올려서 모짜렐레 치즈를 듬뿍 뿌려서 깔았주세요 참고로 불을 세게 하시면 또띠아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잘 조절하여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절대로 또띠아가 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더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세요. 여러분, 집중! 구우 반으로 접어서 구워서 반대쪽도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인데요. 여기서 또 팁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소스를 넣으면 내용물이 분출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물을, 내용물의 내용물 소스를 적당하게 넣어서 요거를 펴서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완성된 케사이디아 요리는 칼을 이용해 조심조심 손을 다치지 않게 썰어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내용물이 튀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또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내용물이 뭉치를 내지 않도록 잘 구워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썰었으니까 한번 먹는 타임을 한번가져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면 치즈가 들어있어가지고 치즈도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음... 먹방을 했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여기에 올리는 소스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먹을 때 소스는 그 피자를 먹을 때 찍어 먹는 갈리 소스나 또는 요거트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같이 찍어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영상에 소리가 안 들어가서 제가 나레이션을 넣은 거니까 꼭 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